아이쿠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브런사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 이런저런 좀 약간 업데이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바로 어디로 또 갔느냐 손이 올라가네. 자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바로 요게 치치구모 천사 루시엘이 등장했습니다. 오! 자 지금 요괴랑 천사 복각 확률업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참을 수 없죠 특히 저는 치치고 뭐 약간 카르스 쪽이 제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탐이 납니다 물론 루시엘 나오도 너무 좋겠고 자 오늘 한번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업데이트를 보내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야 시작부터 오, 시작부터 밟아준다고?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 귀여워요 어우 어, 잠깐만 핏돌인가 보네요 아 어, 유나야 니가 왜 여기서, 어 은하,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은하 프로가 아니거든. 은하, 어, 이... 땡큐, 땡큐, 땡큐. 야, 계속 들어가는 거지. 오늘 고양이 오늘, 어? 모로야 자, 밟아주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죠. 어? 야, 잠깐만. 최치구모가. 오, 어, 자! 야, 이거 맞다. 확실하다. 색깔이, 와, 야, 이거다. 최치구모다. 너를. 내 소인물로 만들어줄게. 저를 가져주세요. 예, 최치구모님. 어. 무릎 꿇고 충성하고 싶네, 이상 <웃음> 자아 모로야 피곤했나 아하 이 머리 밟아주는게 사실 모로가 점프 해야되고 굉장히 피곤해요 모로 입장에서 내가 점프를 했다고 이러면서 자어 모로야 많이 피곤했어? 어 모로 그렇자 모로야 고맙다 또 하나 받을게요 또 하나 오케이 야 치자가 이 머리 밟아준 것도 아닌데 또 뜬다고 치치고마가 아아 오케이 천사 루시엘 찾아줄게. 너의 루시엘을 찾아줄게 너의 그 공포심 야, 공포심 찾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웃음> 어둑어둑한 시커먼 날개와 의상이 좀 어머나 이게 트시고보보다 루시엘한테 복종하고 싶어 자어 <웃음> 어, 그렇지 모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차크닥 야또 뜨는데 이거 뭔데 이번에는 어. 야, 니네 자식, 요게 이 자식, 니왜 네 나와? 아니 감사하지만, 오, 형, 오, 너 풀업이란 말이야. 이 두억신이 도깨비야. 아, 아깝네. 딱시, 어? 미친 복기 시작 중이었는데. 어, 내가 무릎 꿇고 싶은 그 천사. 천, 어? 픽돌이네 아하. 예, 덜러레스야. 이번엔 운동 한번 하는 거야. 그렇지, 운동! 점프! 빠크닥! <웃음> 우리 모로 힘써줘서 고마워. 그래! 니네 건강을 위해서야! 모로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야, 형이. 아, 야, 뭐, 픽돌이고. 집어서. 아, 어, 좋지. 좋은데. 풀업이다 보니까. 야, 우리 모로 좋습니다. 어, 모로 잘 뜨는, 뜰... 지금 미친 듯이 잘 뜨는 것 같은데. 아하. <웃음> 모로야, 이왕이면 그렇지. 점프를 해줘야 돼요. 까크닥, 수쿠파카오. 싹! 열리면서 어요요요요요요촥 크락까지 한번 보자. 천사. 그렇죠? 그 공포심. 망끝. 예? 할 거인 포인트 약간. 야, 악만 돼요. 오늘 발네 지금. 저아예 예. 나 너무 복종했나 방금? 아 야, 모르야. 아, 조금 쉬어 보세요. 어, 괜찮아. 좀 쉬엄쉬엄 해야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90% 때이 자세가 자, 진짜 랑웨퍼 확정. 어 점프 많이 해서 힘든가 보네 확정인데도 매달리고 빙빙 돌고 앉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래야어잘 부탁할게. 잘 부탁합니다. 자, 오케이 하나 더한번한번해번시어라 여기도 괜찮고 쳐사도 괜찮고 둘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요. 나를 소유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가져줘. 마 어. 어, 자, 이건 제가 이제 어, 어, 진짜. 어둠 쪽 내가 좀 많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좀 세질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다음 이제 업데이트 소식 중요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또그 다음 또 핫한 소식이 뭡니까? 바로 라탄 형님한테 오면. 라탄 형님. 자 장신구 제작이 재화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자, 이 내용이다. 그죠? 공방에서 허리띠,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제작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소모되는 재료의 양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몽환의 원석이 100개 들었던 게 30개 3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어 염원의 원석 200개 들는 게 90개로 신배의 원석 2500개 들는 게 1000개로 장신코어 600개 들는 게 200개로 골드는 1000만 들는 게 500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비율로 싸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치로 보이고요. 여기 싸졌다면 또 미리 평소에 어, 어, 미리 만들어 두신 분들의 좀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장신구 제작 하신 분들에게는 고 어, 그 재료가 소급 예정이 되어 있다. 아무도 불만 없을 아주 좋은 업데이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념 삼아서 저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딱할수 있는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제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자가 S R이냐 S S R이냐 이렇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자뭐 라인업 반복볼 SSR 반지에서 뭐 나올 수 있는지 획득 정보보면 요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SSR 소생의 반지 SSR 분노의 반지 그 다음에 SSR 사명의 반지 요런거 한번 나오지면 정말 기절할지도 몰라 제작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까크당 까크당 까쳐오 야 자, 형, 부탁 좀 할게요. 자, 이걸 깠을 때 SR 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SSR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확률은 요 정도 확률.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우리 형 일하는데 옆에서 깔딱거리지 말고 좀 으쓱한 대로, 아, 으쓱한 대가 아니 조용한 대로, 조용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0백 보고 사가지고, 백 보고 사가지고. 자, X 까보는 거야. 알겠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자, 들어갈게요. 자, 크닥! 아, 씨. 어? 거 잠깐만! 여러분, 유튜브 각뒤집면서다 SR 고급이다! SR분노반지 혹은 SR소생반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여러분 쫙! 박그덕 뭐고? 소생이다 야 SR소생이다 얘 돌았다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유튜브가 이게 터집 분다고 오늘 오늘 운이 엄청 좋은데요? 오늘 뽑기고 못해가지고 예, 알겠죠 여러분? 요 골목으로 오세요 요 골목 자, 다음 중요한 내용이죠. 챕터 11 토벌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통 난이도, 보통 난이도. 아 그래가지고 챕터 11쪽 클리어 하면서 보통 난이도의 토벌전이 열리게 됐는데, 자, 보통 난이도 11 챕터. 치루기까지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마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어려움을 하겠지만, 어려움은 7챕, 7챕터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보상을 잘 비교해보시고, 치루기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에서 한, 어려움 한 5챕터 하고 있다? 그럼 어려움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보상을 봤을 때어려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3티어 방어구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체르기는 3티어까지는 안 나옵니다. 2티어 SL, SR, SSR 나올 수 있겠고, 요렇게 해보실 분들은 할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 요정도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의 결정, 소수의 취향 어, 이벤트 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도 체험해봤는데, 소수의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어, 한번씩 즐겨보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SSR 등급 그랑에폰 조각을 판매해서 골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안 만든다. 이제 그런 분들은 판매를 해서 또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순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자, 요렇게 오늘 제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 잘 풀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희망을 드렸을지 비틱을 내가 비틱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뽑기 대박나시고 장신구 제작 대박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쿠! 바이!